여러분 전 이젠 떠납니다 그전에 엄마랑 인사하고 싶어서 카메라 켰어요 엄마 일로와 관종 아니야? 관종? 엄마 잘 갔다 오라 말해줘 잘 갔다 와 사랑이의 뽀뽀해줘 잘 갔다 올게 언니 남자 친구분이 데려다 주기로 하셔 가지고 타고 가볼 거예요. 차안에서 사용. 증새 <웃음> <웃음> 오빠 고맙습니다. 언니 잘가저보인다 안녕. 안녕. 오빠 아니야.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네, 가세요. 자. 야. 아, 이게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어 <웃음> 진짜 오랜만에 좋아하는 다 미쳤어요. 포항 사실 오랜만은 아닌데, 여수 갈때 비행기를 타 가지고. 근데 그냥 이 해외에 출국하는 기분이 오랜만이랄까? 저는 이제 환전을 하러 갈 거예요. <웃음> 근데 살을 하나도 안뺀 거야. <웃음> 그래서 언니가 막 아까 얘기하는데, 아니 살을 파격적으로 살을 빼고 파격적으로 입겠다더니 더노 답이 됐다고 안 뺐는데, 파격적이라고 <웃음> <웃음> 이젠 체크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다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번 자주 쉬고. 네. 짜잔. 면세품 수량 완. 이젠 비행기, 면세점 구경 좀 하다가 비행기 타러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턱선 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다. 여이너 이. 저희1저0 m 탔 저희 저희 는약 7시간 비행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미그레이션 입국 심사를 마치고 싱가포르 공항에 입국했어요. 근데 저기 유심 파는 곳인데 유심 살까? 그래. 응. 근데 1일인데 사기도 아깝긴 해. 짜잔 여러분 저희는 나와서 분습으로 와, 왔습니다. 짱. 우와 짱 예뻐요. 이게 분주인가요? 기분이 너무 좋다. 베리베리 즐거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동굴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그냥 여기 앉아서 택해서도 기분 좋겠다 약쿤 토스트 네 왔습니다 하얀 토스트 먹으려고요 눈이 음, 정말 안 뜨거워요 배고파 죽겠어 야쿤 아, 토스트 먹고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저희 이제 주얼에 있는 인공폭포 분수쇼를 네, 보러 갈 거예요. 가서 볼게요. 뭐야? 어, 여기 뭐비쇼해요 <웃음> 여러분들? 이게, 이게 불꽃쩍 나와요. 아저씨들 필요 없다. 주얼 여러분, 밥집을 찾아가러 가다가 여기 이렇게 슈파춥스 나라를 발견했어요. 완전 귀여워. 완전 알록달록. 어떻게 이런 파머스터를 만들어 놓지? 저희 지금 12시 18분인데 너무 배고파서 공항 막 찾아보다가 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 있는데 거긴좀안 땡겨서 이거 이렇게 마트에서 사서 여기 문 닫은데 와서 먹고 있습니다. 이 뚝배기 라면 보이시죠? 뚝배기 라면이랑 무슨 이상한 요구르트 그리고 무슨 커리 해가지고 1 5싱 달러 나왔어. 한 14,000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진짜 비싸죠? 진짜 비싼데? 영수 좀 봐야겠다 일단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발리 공항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좌석이 있거든요 여기에 누워서 쉬시면 진짜 좋아요 저도 지금 누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볼게요 안녕 도착교와 여기 진짜 더워 와짜막 힘든 바로 도착했습니다 아, 네. 도착했습니다 그치, 이거. <웃음> <웃음> 저희는 이미지 라이션이랑 도착비자까지 발급을 마쳤고 수아을 찾아서 숙소로 갈 거예요 앞으로 가자 이랬는데 우리 수학을 안 오면 레전드 신긴 거 아니야? 내거 같은데? 바로 나왔죠?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인가? 한국 이거 모양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나봐요 괜히 친구 거 기다리면 됩니다 애절 <웃음>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이 후덥지긋한 공기 근데 너무 예쁘다. 공항이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 저희는 지금 발리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픽업하시는 분 찾아서 클룩으로 예약했어요. 그거 찾아서 갈 거예요. 근데 유심 파는 데가 없어. 우린 유심이 필요한데? 일단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